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주식 유목민으로 신선한 풀을 찾아 매일같이 방황하며 3650개의 전종목거의 차트와 재물을 필터링하는 주식 채널입니다 뭐라고요 주식 채널입니다 아 오늘은 추세가 좋다 세력이 붙은 LNG LPG 가스 조선 관련 기자재주 어, 세력이 붙어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선가스 관련 주요 뉴스를 보시면 오늘 액화가스 LNG 도매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어, 이런 경쟁 촉진 방안을 정부에서 어, 이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그 개방될 경우 민간 LNG 수입사들이 어, 수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1톤 트럭 시장 어, 현대 기아에서 앞으로는 이제 이 디젤 생산을 하지 않고 어, 내년부터 LPG와 전기차만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내년부터 수소 모빌리티, 이 수소 충전소 어, 충전을 허용하는 방침을 이제 내렸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소 충전 서비스, LPG 충전소 요게 이제 거리가 완화되면서 어, 같이 이제 설치될 수 있는 기준이 좀 마련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 수소도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상국 조선 4월 선박 수주 중국에 밀려 2위로 밀려났다는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고 글로벌 점유율 20%로 어, 한국이 이제 좀 중국에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 현재가 시가총액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이콤, 슈어소프트테크 얘두 개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 상한가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두개 섹터가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고, 라이콤이 이제 천억, 대한제당 우는 원체 이제 작죠. 연상을 갖지만 시총은 282억 설탕 관련 주 그리고 나노브릭 요놈이 419억의 이제 낮은 시총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나노 신소재 요 색상도 이 변화 또 보안 화장품 바이오 관련해서 오늘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 주식 채널에서 5일 전에 방송했던 요 라이콤 요2 5 0 0원대의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때 방송 당시에 가장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었죠. 700억대에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1,0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두 번째 이, 이 21시간 전에 방송했던 요 다산 솔루에타 덕양과 요 다산이 보시면 어, 이 다산이 같은 경우 퍼가 1 0배 수준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체 종목 중에 가장 낮은 퍼를 가지고 있었고 이 덕양이는 오늘 상승하다 이제 꼬리를 달았고 다산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어, 그래핀이 좀 힘을 못 쓰는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 시가총액은 이제 다산이가 4 2 0억으로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낮고 퍼가 가장 낮았습니다. 상하가를 깨고 어, 오늘 14%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률 상위 섹터를 보시면, 그동안 급등했던 사료, 히토류, 페라이트, 이런 종목들이 대거 이제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욕심은 부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항상, 이런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좀이 수익을 났을 때 빨리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뛰어내릴 준비도 해야 되는 게 이런 테마주입니다 어 그리고 이 대표 조선주 한번 시가총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HD, 대우, HD 또 삼성중공업 오늘 3%에서 5% 정도 큰 폭의 반등을 했고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삼성중공업이 1분기에 196억을 벌면서 주당 13원의 그어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흑자전환을 하면서 이 조선주 전체적으로 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승률이 컸던 HD 대우 한국조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였지만, 1분기에, 1 9 7 5원의 어, 이, 이 적자 실적을 보였지만, PBR 0.64, 여기 종목이 가장 낮고, 부채 가장 낮습니다. 시총은 가장 높습니다. 6조 3천억. 어, 그리고 삼성중고업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 이 4,900원대에서 쌍바닥을 찍고, 어, 그리고 이제 상승을 했, 던그 모습을 보이지만 지금 요 6,200원에 달 때마다 또요 근처에 올라오면 이렇게 좀 무너지는 이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이 오늘 어, 이 주식채널에서는 항상 이 이런 무거운 시총에 있는 종목보다는 살, 이 아래에 있는 이조선이 관련돼서 납품하는 1차, 2차 밴더 중에 어, 탄력이 좋은 놈, 그런 놈을 한번 어,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 기자재 관련 주 중에 1승이 어, 가장 그 높은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16.87, 한라 IMF, IMS는 계속 이제 대장주로 치고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어, 배에 카본, 성광이 세진이 있습니다 이 2% 정도 반등을 했고 22년도 기준으로 펄을 보면 성광이가 10배로 가장 낮습니다 PBR 0.84 가장 낮습니다 부채 10일 가장 낮습니다. 시가총액은 3,978억대로 두 번째로 이제 높은 시총입니다. 가볍게 움직이는놈 보시면 이제 1승, 한라 다 이제 천억 원대에 있는 종목이 이제 가볍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들 종목의 관련 내용과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세력에 붙어 있는 종목. 어첫 번째 종목은 1승입니다. 뭐라고요? 1승입니다. 어, 조선 환경 장비 업체 1승이고, 또분여 처리 장치 스크러버, 또 LNG 기화 설비 등의 선박 장비 부품의 제조, 소재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LNG 기화 설비, 그래서 LNG 관련해서 이제 움직였죠. 그리고 이 기화는 뭐 액화된 걸 이제 그 기체로 만드는 설비를 기화 설비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있었죠. 여기 7천원대에서 이제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이 바닥에서 오늘 그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어, 이 추세를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어, 잘 이제 앞으로 이 추세가 과연 이제 전환을 할지 뭐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시세를 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도 좀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조선이 강하게 움직이면 또 탄력을 받아서 갈 수도 있고 또 예, 저는 이제 가스 관련해서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가스 관련해서 한번 잘 어,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 종목은 어, 한라 IMS 뭐라고요? 한라 IMS 아, 선방 레벨 및 제어장치 전문 업체고 모든 선방마다 2개에서 10개씩 들어가는 유류계측 장비 전문기업입니다 어, 그리고 시장점유율은 국내 시장점유율 60%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1위답게 요 6200원대 에 요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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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또 섬유 강화 플라스틱 이런 복합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 초저온 본행제 시장 국내 1위 기업입니다 한국 하본 여기 한번 요 크게 한번 요 거래량 실리면서 요 매집 흔적을 보였지만 19,000원대에서 이렇게 좀 쌍봉으로 좀 꺾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 네번째 종목은 성광밴드 뭐라고요? 성광밴드 어 세계 1위 저 피팅 밸브 관련주입니다. 글로벌 산업용 관 이음쇠 기업이고 국내 시장 점유율 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2%를 차지하면서 세계 1위의 피팅 밸브 업체. 어 그리고 이 애널의 분석을 보시면 요 빛나는 성광 목표가 24,000원. 가스만 보지 마라. 가스만 보다 놓치는 게 많다. 이런그 리포트가 있었고 지금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147억에 어, 지금 그 추정치를 사회하는 실적을 내면서 어, 실제 이 60% 정도 추정치 대비해서 60% 전년에 비해서 394%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지금 성광이는 어, 최근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대량 거래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 도지 모양의 이 캔들을 발생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중요하죠. 이 첫번째 거래량이 빠져나가지가 않았습니다 두번째에서도 이제 매직 흔적이 보였고 그래서 여기서 어 사부작 사부작 이렇게 위로 올라갈지 또 사부작 사부작 밑으로 떨어질지 어잘 관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섯번째 종목은 세진중공업 뭐라고요 세진중공업 아 데크하우스 LPG 탱크 부분 생산력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대미포 또 현대중공업의 대부분의 물량을 납품하고 있는 세진이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사부작 이렇게 상승하지만 또 내려갈 때도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할 때는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또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어, 지금 이 물량이 이때 물린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된 듯한 이런 어, 음, 느낌이 나는 이런 어, 차트의 모양이고 지금은 이 21선에서 살짝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조선기자재 관련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재료 또 수급 또 실적이 다 받침이 되고 있는 아, 종목들입니다. 어, 이 중에 각자 기준에 맞춰서 필터링 해 보시고. 어, 또 관심있는 종목 어, 잘 선별하셔서 어, 또 각자 보유하고 계신 어, 여러분 모든 종목들이 장대양봉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돈 없고 실력 없어도 살기 좋은 나라 유튜브는 주식채널 뭐라고요? 주식채널